More! Mm -hmm.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El día de hoy es 28 Lo que quiere decir que es nuestro mes aniversario Y lo más importante es que es el primero que vamos a pasar aquí en México Así que para hacerlo un poquito más interesante y especial para nosotros Pedí alguna ropa de pareja de la página de YesStyle Les voy a dejar todos los links aquí abajo en la cajita de descripción a t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서 디너를 같이 먹을까 했는데 다니엘가상 페알룩 옷을 입고 그냥 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조금 캐주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거기 가면 될지 좀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오늘 좀 갈까 해서. <웃음> 근데 옷을 다 너무 예뻤고 다 변했었거든요. <웃음> 여름 옷이고 담비고 나올 에딱 좋은 옷을 다니가 선택을 해줘서 <웃음> 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네. 엄마는 어떤 걸 선택할까? 우리 엄마 내 생각에는 블랙 선택할 것 같아. 아 블랙? 예 e 하야토는? 내 생각에는 화이트. 화이트. 아무래도 조금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좀 뭔가 그런 거 입어야지, 너 no?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냐면 아니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뭔가 아, 그래? 그 포멀 옷을 입고 어디 어디 간다. Uh -huh. 뭔가 이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 때만. 아 맞다. 음 맞아 뭔가 타니아 집에서 작은 파티 같은 거할 할 때도 mm -hmm. 오늘 조금 뭔가 괜찮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mm -hmm. 창크를 으면안 된다고 옛간다모 창크라서 이거 하나 쓰고 착한 엄마한테 좀 부탁할게요 오늘 yes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Está muy lindo el detallito del corazoncito y el cuellito, la manguita, todo y la tela. ¡Paso, s e o ¡Número 2! Sachi, acá puedo dar pioné. é p i o n e Y tres. Ajá. á a o te o ¡No te o ¡No te veo! ¡No te veo! ¡No t v o n te e n o te veo! ¡No te veo! ¡No te veo! o o e veo! ¡Número 3! ¿Dónde? e n d e ¡I like it! Mamá, necesitamos que vengas arriba para ayudarnos en algo muy importante. Uh -huh. okay. Necesitamos que nos ayudes a elegir qué nos vamos a poner el día de hoy. Este. este. ¡Oh! Okay. ¡Gracias, mamá! ¡Gracias! 좋아서? 어, <목소리도> 네, 좋았어. 맛없을 하는 거? 네, 너무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선택한 거랑 엄청 달랐네. 아 í no hay los dos latinamos, p s i 네. 결국에는 엄마는 그냥 하나만 나는 조금 무서워. 그냥 색깔 좀 그렇지. 잘 보이니까. 네. <웃음> 뭔가, 뭔가 거, 거기에 <웃음> 뭔가 와, 엄청 <웃음> 컬러풀 사람이 있어. 해서. 괜찮아. 우리 성격이랑 잘 맞죠. 그리 엄마가 사람.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네. 이제 입어야 돼. 네. <웃음> 꼭 입어야 돼. 네. 입자! 네. <웃음> 네. 탐피코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이 새끼가. <웃음> En, en Tampico hace mucho, mucho calor Y de hecho tal vez escuchen muchos sonidos ahorita en el video Porque tenemos todas las ventanas del cuarto abiertas Y tratando de que entre aire Pero la, el aire que entra es caliente Si sí. sí. Si no hay clima en Tampico es difícil sobrevivir sí. Descansa en paz nuestro clima No es cierto, ya lo voy a narrar el lunes 내 옷은 롯아니잘어려 진짜 어울려 사 <목소리도 주신>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가 요즘 워낙 갈보나라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니한테좀 부탁했어요 그리고 담비코에 진짜 맛있는 이탈리안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어서 <웃음> 가요 <웃음> 근데 기념일 때마다 왜 사람들 이탈리안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건가? 알아 다니야 나는 기념일마다 마스터 안 먹고 싶어 <웃음> 어? 진짜? <웃음> 그 나만 공책 좋아하니까 괜찮아 아, 다 괜찮은 거야? 다녀. 그리고 사실 꽃그 식당 너무 맛있어. 네, 맛있고 이쁘잖아. 응. 예. 그리고 진짜 우리 멕시코 왔을 때첫데이트 음. 아, 맞다. 첫데이트 예쁜데 가야지 네, 예쁜데 가야데 치콘 다멕시코도 거의 있잖아. Toda la plaza está decorada de la independencia de México. Qué bonito, ya México. 이 멕시코. 여러분은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파스타 제일 좋아해요? 르보나라 그렇지, 르보나라 맛있어. y yes. 그리고 마르가리타 피자. 피자. 우리는 이제 안 가도 이제 메뉴가. 알아. 이거 지킬 거야. <웃음> La verdad, me da un poco de vergüenza ir vestida de pareja porque aquí en México n a d i se viste de pareja. e n t o espero no, que n o h a a i g c o n c i d o aí. <웃음> 찬이가 예뻐서 오토까지. Chicos, está súper lleno el lugar. Hay un montón de gente. Cuando entramos, se nos quedaron viendo y nos siguen mirando. Nos miran en parte porque f a l l a t o d o es asiático y porque estamos vestidos igual. 울챔미 copula. 울챔미 넌 copula. 울챔미 넌 copula. 울챔미 넌 copula. 울챔미 넌 o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이이 레스토란드에 갔다 왔어요. 어떻게? 맛있었어요. 갈보나는 맛있었어요. 내가 진짜 메키시코에 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 <웃음> 나가갈보나 먹고 싶다고. <웃음> 드디어 먹었어. 드디어 맛있었어. 먹었지만 사람들은 리를 많이 보고 있었어. 표현했어 <웃음> <웃음> <웃음> 당연하지. 그거 당연한거야. <웃음> 내가 메키시코에 그 페아 룩 부다가 없다는 거 몰랐거든. 왜냐면 라틴 사람들 많이 러블러버 하잖아요. 어... 그래서 당연히 배아를 입고 러블러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어... 없다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알았어 <웃음> 아 어떡하지 계속 <해서. 웃음> 미안해 근데 내 이런 문화 없어서 <웃음> 내가 부끄러웠어 <웃음> 그래도 재미있었어 네 재미있었어 이런 경험은 많이 사람들이 할수 없어 근데 우리 했어 이거 우리 자리가 엄청 안쪽에 있어가지고 어이, 안에 들어갔는데 가운데, 네. 메인 가운데. 안에 들어갔는데 먼저 2층에 가야되었고 그 다음에 그냥 더 안쪽에 가서 그리고 더 안쪽에 가야돼서 <웃음> 너무 재밌었어 음.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 일본이랑 아무래도 음악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그거 나한테 너무 이상해 어디... 계속 아, 어디까지 레게토니있 <웃음> 초침매 우리 카메라 우리 카메라. 아, <웃음> 이거 리가 옛날에 음, 네. 이만큼 레게톤 없어서는 생각했나? 모르겠어. 사람들 먹으면서 이렇게. 아하, 아하. 엄청 작은 에에 하는 거야. Yo está en la sangre de los m e x i c a 이렇게. 씨씨씨씨 씨. 조금 그것만 좀 불변했어. 왜냐면 조금 소리가 리가 너무 고소. 아하 이제 잘할수 없었어. 이 조금 또 로만티 저녁을 먹고 싶기 했는데. 네. 자라라라 뭐해. 네. 네. 에 e l c o m e to Mexico. 야. 그래도. 좋은아 네, 좋죠. 그리고 우리 지난 기념일 sí. 우리 집에서 요거 도 먹었어. <웃음> 푸딩이랑 요거트. 예스. <Yes>. 그래서 오늘 <웃음> 브라보. 뚝별어어 <두비얼 했어>. 브라보. <웃음> 우리 레벨업 했어. <웃음> 엄청. 요것들부터 그리고 이런 작은 요거트 아니었어? 마트 <웃음> 요거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잘했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c h u 야치 Popoheachi. Felicidades. k i n 뭐예요? i l moe. Aniversario. n i v e r s a r i o Aniversario. Aniversario. a i v e r a r i o i v e s a r e s i i a n i e s a r o a e r i o a n i e s a r o Aniversario. s a Aniversario. a a n u e s t r casa. Nos v 오늘 운동부터 시작. 하러 갈게요. 에 맞는데요. 근데 오기 전에 조금 작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근 타니아집에서는밖에서 신었던 그 신발 밖에서 벗고 안에 들어갈 때 다른 신발이나 장크라 같은 거 신어서 그냥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내 신발이 그냥 밖에 있었는데 신으려고 했더니 내 신발 안에 이거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지? 한국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머리? 야머리? 야머리인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안 좋아해. 그래서 <웃음> 다니엘 불러서 다니엘 같이 좀 같이 확인을 해줄래?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금은 너무 시원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운동하러 온게 아니라 사실 그냥 음악을 듣고 조금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라고 하면 되나?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 아무래도 외국에 있으니까 적금이라도 스트레스 같은 거는 받을 거잖아요 내 몸은? 나는 괜찮아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그냥 공원에 와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냥 이렇게 러닝 워킹 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 어떤 음악을 듣냐 질문을 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Day 스 아니면 일본 노래라면 내가 좋아하는 HY라는 일본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 음악을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언제 어디에 있어도 뭔가 마음 변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가끔 사람이랑 마주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베나스타르데스 뭔가 이런 인사하는 거 너무 좋아요. 뭔가 너무 좋은 문화인 것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냥 그냥 그냥 넘어가요. 근데 멕시코 사람은 인사 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너무 저는 좋아요. 올라 베나스타르데. 들었죠. 애기가 나한테 올라 해줬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